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7시 18분 이고요 어제는 4월 1일자 4월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월장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어, 금요일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월 1일자 만우절이었죠. 어, 그 전날에 종가가 여기서 형성되었었는데, 예, 개파락을 시켰죠. 그죠? 저가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시가가 출발했습니다. 에, 추락을 시키는 거죠. 외국인 선물을 갖다가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하루는 매수했다가 하루는 매도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예, 이게 바로 행보장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락시켜 놓고 다시 또 올려 쳐버립니다 또 시가 거의, 시가 부근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거의, 거의 행보 가지고 뭐 마감을 시켜 버린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은 뭐한시간 정도 밖에 예, 뭐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 계속 9시부터 10시 사이에 추세를 형성시키고 나머지는 다 행보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자도 이때는 뭐 30분 밖에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죠 30분만 하락했다가 나머지도 거의 행보하는 그런 상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있어요 725억을 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단타매비 한다고 했죠 전날은 막뭐 6천억 매수하다가 금요일은 또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콜과 풋도또다 계속해서 뒤죽박죽이죠. 콜옵션은 20억을 매수하고 풋옵션은 4억을 매도했습니다. 옵션 방향은 뭐 상방으로 해놓고 선물은 하방으로 질러놨습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는, 베이스는 또 의외로, 플러스 0.31이 되었어요. 과연 상승하기 위한 것인지, 두고 볼 일이고요. 자, 월물 옵션은, 콜 옵션은 20억을 매수하고, 풋 옵션은 4억을 매도를 했죠. 자, 위클리 콜 옵션은 외국인의 게통경류에 6억을 매도했습니다. 양매도를 지금 하고 있죠. 부, 위클리 푸드 옵션도 어, 3억을 매도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행보장을 만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이렇게 돌아서야지 그 방역으로 쭉 갑니다. 이 양매도 해버리면 잘안 올라가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네, 행보장세를 만들죠 변동폭을 보더라도 고가저가 변동폭이 3포인트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3포인트 그 행보장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옵션에서 수익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초반에는 수익 났다가 5대면 손실 나버리죠 시간가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지수가 가만히 있어도 손실 나는 게 바로 옵션 투자입니다. 자, 길게 매매해서는 안되고, 지금은 초단타로 매매하셔야 되는 그 구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보세요. 지금 주식을 계속 팔고 있죠. 3월 24일 날 삼성전자 1조 3천억 상가 외에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죠?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은, 이, 차잘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 올라갑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수가. 그리고 나머지 이런, 콜 옵션, 푸 옵션, 뭐, 핵지 개념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행보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선물도 뭐 샀다 팔았다 그죠? 하루는 5,700억 샀다가 금요일은 5천억 또 팔았다가 막 이렇게 널뛰기 장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지 않고 계속 위꼬리 예, <웃음> 아래꼬리가 달리는 몸통이 작은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상 차트들 보더라도 계속 몸통이 작잖아요. 자꾸 윗꼬리를 계속 만들고 있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되면서 윗꼬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수장이 나오는 거고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애서 위에 올라가면 매도치는 세력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거죠. 행부장사를 계속 만드는 중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달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주봉상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이렇게 행보를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달, 3월달도 계속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형태로 행보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4월에는 어, 갭상승 할 때, 그때가 저로의 푸드옵션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기 이제 부딪힌단 말이죠. 주봉상에 아, 21선이 이, 빨간 색깔이죠. 그러면, 잘, 잘 보세요. 그죠? 주봉상에 21선입니다. 이게 빨간 색깔이. 여기 딱 부딪히고 내려왔죠 그죠? 21선에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부딪히면 21선이 현재 음, 376 376인데 이게 내려오면서 어, 부딪히겠죠. 예. 그러면서 또계단식 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4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초순이 될지 중순이 될지 하순이 될지 계속해서 상승할 때마다, 매, 저, 푸드 옵션을 모아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음, 십자봉을 만들고 있는 상이죠. 2월달도 십자봉, 3월달도 십자봉, 그죠? 4월달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장대 음봉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동안 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상승시켰어요. 이때가 3월달이죠. 3월달까지 코로나가 2020년 3월달에 이렇게 폭락을 시켰다가 이때부터 하락했죠. 7월 30일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1년 한 4개월 만에, 그죠? 1년 4개월 동안에 올린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주식가가 올랐죠. 올리는 세력은 외국인이 다 올렸죠. 올리면서 계속해서 선물 매도치면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주식을 매도합니다. 매도하면 선물 매도했던 것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하락할 때 수익을 벌어가는 게 <웃음> 특징입니다. 자, 어, 파생해서 돈을 벌어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장대원봉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단타 매매를 겸해서 하방으로 일부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죠? 320 포인트가, 어, 이 선이죠. 이 선이 이제 320 포인트가 됩니다. 요게 이제 어, 월봉상, 월봉상 60일 선입니다. 자, 월봉상 60일 선이 320인데, 어, 여기까지 한번, 어, 만약에 추세 하락이 나오면, 소액으로 끝까지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나스닥은 뭐 이렇게 해서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는데, 이제 꺾이겠죠. 그죠? 꺾이겠습니다. 항상 뭐 상승 하락 상승과 하락 양쪽 다다 열어 놓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조가는알 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뭐 선물 샀다가 팔았다. 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한 방향으로 쭉 내리든가 한 방향으로 쭉 올리든가 결판을 낼 겁니다. 자, 어, 위클리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클리 옵션은, 어, 목요일 날 상장이 되어서, 어, 다음 주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웃음> 보시면은 지금 계속 변동성이 역, 역대적으로 지금 저렴해졌어요. 변동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옵션 가격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가격이 낮아요. 낮으면서 계속 지금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 매수자들이 돈 벌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입니다 계속 보유했다가는 깡통됩니다 깡통. 그점 명심하시고, 월물 옵션도 어, 양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콜도 지금 36, 33% 마이너스 푸도 뭐 올라봐야 16% 밖에 상승 안 했는데 수익이 잘안 나는 그런 상황이죠 매수자가 옵션 매도자가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대에 왔습니다 이, 이 옵션 투자라는 것은 <웃음> 변동성이 확대되어야만 매수자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손실날 수 밖에 없어요 음, 이런 큰 장대 양봉 이런게 생기는 그런 주간의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게 되고 이러면 매수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물리게 되고 물렸다 하면은 계속 보유하게 되잖아요. 보유하게 되면 결국 시간 가치 감소로 인해서 예, 제로로 향합니다. 제로로. 자, 어, 옵션 투자는 어, 100% 깡통 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뭐 주식 투자 듯이 매매했다가는 예, 전부 다 어, 골로 갑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 옵션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처럼 매매해서는 벌었던 거다 까먹습니다 결국은 결국 벌었던 거다까먹마 말입니다 지금은 횡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금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기회를 보고 주서장에서 수익을 땡기고 이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계속 매매하면 다 갖다 바칩니다 지금 변동성 차트도 보면 계속 지금 역대적으로 지금 축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이제 축소가 된 이후에 확대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확대되는 구간에서 청산하고 나와야지 이게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깡통되죠 그죠 수많은 시형착오 끝에 여러분은 이 변동성 차트만 알고 있어도 옵션에서는 내가 매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쉬어야 될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승부를 보고 나머지는 끝내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고 목표 수익을 짧게 잡으셔야 돼요 지금 목표 수익을 높게 잡으면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마티매매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손실 안 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4월장 증시 전망은 지금 변동성이 지금 현재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 뭐 양쪽으로 다끌어놔야 되지만 상방 하방 다 양쪽으로 열어놓고 조금 풀, 풀옵션에 비중을 좀 실어 주는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되었고, 물가 어, 상승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흐름은 현재 지금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지금 되고 있고, 따라서 이 4월장에는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좋겠습니다. 4월이 안 되면, 뭐, 5월에도 뭐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걸 뭐, 주식 투자하듯이 모두 노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추세가 진행되면, 어느 순간은, 아, 이게 오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초단타 매매를 하시되, 느낌이 이제 옵니다. 외국인들이 느낌이 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한방향으로 딱할 때가 있습니다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파, 선물도 팔고 푸드옵션 어, 매수하고 뭐 이런 때 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예, 기관들 금융투자하고 응? 연기금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한방향으로 갈 때, 이큰 추세가 나오는 거죠.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그죠? 연기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방향으로 나오고, 이 옵션방향까지 다 매도가 나왔을 때 한방향으로 가죠.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그날 한번 이빨이 당겨 먹고 어, 좀 쉬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회는 옵니다. 예, 대박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대박 기회는 서서히 다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박을 준비하셔야 대박, 그렇죠? 대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날 오기를 예, 기다리면서 매수자가 승리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 마음의 준비를 예, 단단히 잡수시고 동영상을 다 지난 동영상에 다그 전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어, 휴일 날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